고객을 위한 선상용 주철 가공의 선두주자 K-Black Power 고로의 선삭 주철용 고속 고능률 신재조 NC6205 n c 6 2 1 0 회주철, 덕타일 주철 연속 고속 가공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NC6205 회주철, 덕타일 주철 단속 일반 가공에서 안정적인 우수한 수명을 보장하는 NC-6210 주철 신재종 K-BLACKPOWER NC-6205, NC-6210은 기존 구재종 대비 생산성이 30% 이상 크게 향상되었습니다. 내치핑성이 향상된 면저도가 우수한 a l 2 o 3 박막 코팅 밀착도가 향상된 특수 개면층 적용 미립 주상점 화학증착법 TICN 방막 적용을 통한 내마우성과 인성 겸비. 고경도 고인성 코팅 전용 무제 적용. 이처럼 NC6205는 고경도 무제와 K 블랙 파워 코팅 적용으로 고속 가공면에서 더욱 우수한 수명을 보장합니다. 또한 NC6210은 고인성 무제와 K 블랙 파워 코팅의 조화로 일반 주철 선사 가공에서 지속적으로 탁월한 수명을 자랑하며 고르의 주철 가공의 1차 추천 제종이기도 합니다. 회 주철 고속 연속 가공에서 우수한 내네 마모성을 자랑하는 K블랙 파워 NC6205. 덕탈 주철 연속 가공에서 용측에 의한 박리 발생 현상을 최소화시킨 K블랙 파워 n c 6 2 1고 덕터일 주철 단속 가공에서 내치핑성이 탁월하게 향상된 K-블랙파워 NC-6210 홈 가공에서도 안정적인 수명을 자랑하는 K-블랙파워 NC-6210 내경 가공 부분에서도 우수한 내마모성과 확실한 인성을 보장합니다. 이처럼 고로의 K-블랙파워는 기존 주철 제종 대비 30%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였습니다 고객을 위한 선상용 주철 가공의 선두주자 고도의 K-블랙파워 NC6205, NC6215 K-블랙파워 제조는 최근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허 출원되었으며 주철 가공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면제도와 밀착도가 향상된 K-블랙파워 고속가공 실현 생산성 향상 빈틈없이 당당하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.